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오우! 자 오늘 한번 우리 그 린하가 어마비노기 새로운 키트죠? 자 세, 세이크리드? 아 이름 뭐있죠? 세이크리드 라이트박스 40개의 게리키트깍을 맡겼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볼거고요한5만원고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 플레이 를 해볼건데 과연 어떤게 오늘도 나올건지 저번처럼 저번에 그 울프서버 버디님처럼 대박팀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성스러운 신의 기축 복이 가득한 물품 받득쓴 박스, 날개 이런 게 나왔고요. 비싼거 날개겠죠? 날개와 헤일로 퍼핏 퍼펫 퍼핏. 나음 대박입니다. 가자! 어문안 I'm a 아, 이야저지가야 Recover my a i m a l junkie. Welcome! k 어! 아! 어! a Oh! Ah! Oh! I'm sorry, Kursita, Kursita. k a 비싼 거 있어. a Kaja! k 비싼 거 있어 j a k 비싼 거 있어 아, 지우제스어, 은근히 비쌀수 있어 은근히 넷 어... 아, 다섯 매직 캐스팅 제스어, 매직 캐스팅 제스. 이런 거 있어? 정말 구리구나. 아, 여섯 뭐가 나와? 뭐나 지금 뭐 나왔어? 아, 코렌틴도 나왔다고? 여이가뭐왔왔어기가여나뭐 여기가! 여기가! 여기스 여기가! 여기가! 여기가! 여기가! 여기가! 여어가어어 어? 어어어어어가여기여오가여비가여 뭔가면서아와 <목은 가벼운> 여기도 있구나 아 여기구나 아아어 알았어 어아 일단 머리 여기, 노, 여기 놓을게요 나머지 더8 9 아, 10자 초조 뭐야 근육? 4반 초조 근육 4반 4반 이라고 합시오 설마 이런게 키트로 나온단 말이야? 바로 이리자 아! 아! 뭐죠? 키홀 무통 와 무통이 한다고27 6, 5, 4, 3 오! 아이스 애링 아이스 애링 로나 금화상자, 선서! 이야, 선서! 하나! 둘! 셋! 무드. 일반 모서. 큐피드 클래닉. 아, 안돼. 따따따! 외병권 나왔다. 항의, 지루. 우리 이런거 원하는게 아닐 말이야 우리는 어 이걸로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런거 다음 계속 열 아직 16개 나왔다 원래 대박은 끝에가서 나온것 가자 6 5 4 3 2 무통 금화상자 와와와 와. 와. 와아 마지막 1개 세발요 천만원짜리 해는다 천만원짜리 천만원 천만 9 8 7 6 뭐죠? 호감도 인첸트 수요 포션 낭만농장 샤이닝 플라워 이속 증가 이속 증가가 나온단 말이야? 성스러운 나왔다. 이것도 80만 밖에 안 해야 돼. 5개, 5개, 5, 4, 3, 2, 목도리 눈 짹짹. 라스트 원, 라, 라스트 원! 하나만 나오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방어제에 첫 번째는 설리나 님의 이 세크 세 세크, 세이크리드 라이트박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40개짜리 깡감도록로 가겠습니다. Let's get it go! 바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 호감 도증가 모리아 나오고요. 큐피드 클레릭 장갑 나오고요. 어 세팅 카드. 어 그래요. 어. 아, 그래, 어. 자, 뭐, 좋은 건 딱히 안 나오는 건딱 눈대중으로 봐도 알겠죠? 대충 뭐, 아시죠? 보지도 못하니, 또. 또 이러네, 또. 절대 이게 또 이러네.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! 네 반. 무제한. 선서. 아딱 봐도 안좋죠 네반 퍼핏이 S에도 A가 있어 아 퍼핏 서포트 플라잉다수레기라고 알겠습니다 자 30개가 나왔습니다 가자 빰빰빰빰빰빰 꼬꼬 빰, 빰, 빰, 빰. 병아리 1만원짜리죠 악기관리 포션조제 새침 꼬꼬병아리 탐색 절망적이다 진짜 절망적이다 가자 가자 가자 오. 어! 누룩 요즘 안 비싸니? 아왜안 나와 이거? 아시크릿로봇스는 좋아한데 누로이 나와 버렸다. 아 렉쪽 78만, 79만, 네, 아 네,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2 1기또 하고 있다 스멀. 딴딴딴, 건또뭐 하지? 음악 포스트, 누아저 러브, 파트너, 한해그마 상자, 배트 미션, 낭만 농장, 또 이거 또나 꼬꼬 나고 꼬꼬. 와 정말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. 홀, 하포스트 호객, 아, 좋은 게안 나오네. 열아, 열 아홉, 여덟, 공딜, 기웃기웃, 고마가 일곱, 여섯, 다섯. 와, 진짜. 하나같이 진짜 죄다 뭐 나오는게 진짜 자 맞아 4개 네 4개 네 넷셋둘 하나 뭐하죠 꼬꼬 파 파트 힐링 파트너감도 감사합니다 うんだ